그 난이님이 네. 그래도 저희 팀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난이상의 어떤 사회 아래 저희 한 명씩 그래도 소개하는 타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러스트 그 시티를 같이 했던 팀원 분들인데 같이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다른 게임을 한번 하기 위해 모였는데 저는 그 팀의 팀장을 맡았던 난이라고. 합니다. <웃음> 아니, 왜 숨어? <웃음> 와, <웃음> 와, 나니. 와, 나니. 와, 나니. 와. 와. 와.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쁜 뿔을 달고 아, 있는 아, 안녕하세요. 구, 핑, 군, 현, 차윤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야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PS를 못하지만 FPS를 사랑하는 슈코바라고 합니다 와아아 똥싸고 오느라 늦었다 아자 아 우리 마크세상의 아버지 와이 사람 모르면 간척? 와 미쳤다 미쳤다 노래도 잘하고 애교도 잘하고 와 진짜 저, 애, 도박도 잘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너무 멋있는 저, 저. 케미티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어, 너무 멋있겠다. 벌써 멋있겠다. 심지어 패대도 있어.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복수할래.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게임이랑 노래방 사연을 일강분입니다. 아무 우리 합방이 열심 잘았던 저 맹구리 씨. 아 안녕하세요. 길바닥 출신 리얼 버킹 힙합 두 명굴입니다. 반갑습니다 버킹 힙합? <웃음> <웃음> 마피아, 마피아 게임에 알러지가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버츄얼 방송하고 있고요.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갈라지고 소리를 많이 못 내도 이해해주세요. 와,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았다. <웃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마, 자기소개 해주세요. 마지막인데 진짜 재밌겠지? <웃음> 마지막이니 진짜 화려하게 하겠지? 저거저거저거저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저송송송저송저송송송송송야 뭐야 송송저송송송송송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일하는 척자 죽여도 되지만 안죽여 여기서 어? 내가 고쳐 그래 나도 여기서 일 있는 척 어? <웃음> 이네야 좋았다 아너 어디신가요? 저는 산소 공급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음... 보호막 제어실에 있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었어요. 맨 아래. 저는... 케빈님 맨 아래요? 네네네. 맨 아래요? 허... 맨 아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누구죠? 네. 케빈님이 관리실 들어가는 거 보고 나가는 걸못 봤어요. 창구 쪽으로 안 지나가셨나요? 저는 이제 식당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 아래에 제가 있었는데 지나가지 않으셨는데? 어? 근데 관리실 들어가 계시니까 안 보였겠지. 케빈님은 못 봤어요. 어? 내려오면서. 응? 그리고 어, 다소리가 관리실로 들어가면서 어? 신고 같은 거예요. 응. 못 보니가 있나 모르 <웃음> 아니 그럼 케빈님이랑 응. 다소리둘중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웃음> 너 관리실 앞에서 나랑 딱 마주쳤잖아? 급하게 죽이긴 죽였는데 내가 따라 들어올까 봐 바로 칼 신고해버린 건 아닐까? 이건 아니지. 하 <웃음> 이건 아니지 어, 뭐야 도이상 이건 아니지야? <웃음> 지금 위치상 케빈님을 내려가는 거못 봤는데 케빈님 밑에 있다고 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오히려 케빈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까? <웃음> 지금 얘기로 터지면은 다설리 아니면 케빈님이거든요? 그걸 다일 얘기... 가능성은? 아니 근데 내 생... 제 <웃음> 생각은요 그러니까... <웃음>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일강모님 보신 분? <웃음> 저그 어, 그그그 전기실에서 어. 제가 차현님 한번 봤어요. 제가 저는 일광모 어. 님을 어. 사실 못 봤거든. 전기실에 절못 봤다고. 실제로 맞아요. 시야가 좁아. 오호. 어허... 이게 게넘 넘기기 되게 넘, 넘기기도 넘... 음. 칠 라면 끝나요, 게임이. 네, 럴때 가장 좋은 거 있어요. 뭐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우리 그냥 알아서 감성 추리 합시다. 어, 아그래알잘딱으로 <웃음> 네, 아, 어. 이제.. 어 이러면 어떻게 돼? 나야?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 나야? 어? 아, 도쿄로 나야. 가나? 건더~~ 나였어요. 와 나였어요. 와 <웃음> 아, 이게 감성 추리의 성공. 제가 CCTV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 보고 있었어. <웃음> 근데 이네님이 원자로 쪽으로 분명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 하고 제가 끄고 원자로 쪽으로 갔는데 쇼코마가 죽어 있었어요. 아 기분 탓이에요. <웃음> 아 죽은 게 기분 탓인가요? 아니. <웃음> <웃음> 아믿헨님 <이넨이> 아닌가 보다 <웃음> 아닌가 보다 <웃음> 아닌가 보다 와저 네, 이번 판도 그럼 감성 추리 하시죠 이번 판도 그냥 네, 네, 아뭐 인헨님 한번 추리해보세요 제가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어? 누구라고 생각는 거지 너 인포스터지? 아 조용히 해 인헨님이 아니라잖아 아나 투표 잘못했다 어떡해 저는 일강님이요아나이 아, 어, 확인 아나인포스인가봐의심된다일강님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cctv를 생활화합시다 이네야 이네야 이네야 하다 네, 아니, 네. 아니 이거 경이는 승리한다 이거 승리한다. 날, 날 죽인건 이네야 아. <웃음> 아니 4명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조맹굴이 죽여가지고 아, 나한테 아, 선택의 여지를 주질 않았어 자자 아, 저희의 마지막 드러스트에 레이드를 갈수 있게 도와주었던 우리 코지 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 대박으로 멋지게 하겠지. 네. 아반 아, 반갑다요. <웃음> 반갑다요. 고장 나셨 고장 나셨나요 혹시? <웃음> 반갑다. 코지가 잘못되었나요? 들어가자. 아, 자 지금부터 주리의 정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셋을 끼고 온 이유는 바로 그 이유기 때문이죠. 일단은 미션을 한번 찌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몽드의 고인물로서 제가 또 추리를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만족스러운 영상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럴 때가 아니고 어 나니... 난이... 어, 바로 고쳐! 바로 고쳐! 9...1... 이혼자야 이거 이러다가 아무도 안고치니? 어 오케이 난이가 왔다 갔고, 저 파란색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 불순해, 음. 파란색 아이의 우리 움직임이 굉장히 불순합니다. 굉장히 지금 구릿구릿해요. 행동이 구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름 조맹구리 이 녀석 다 보인다고 이 녀석 너의 시커먼 속내가 말이야? 아. 어? 이거 확신가? 혹시? <웃음> 뒤에서 저렇게 훔쳐보고 있고 이 녀석 어? 누가 웃고 있는데요 아, 아 누가, 누가, 웃는데?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나도 알려줘 <웃음> 아니, 네, 이무실에 이나를 발견했고요. 이나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런 제가 발견했는데 <웃음> <제가> 보고 <웃음> 놀래가지고. 자기 현 신고한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 현생님. 다산님이. 나랐어요. 어, 반으로 써시더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이나님이에요. 아, 어, 그런 봐보라요. 거 스캔하지 말고 음... 직접 갈라서 확인해주겠다. 현생님. 아, 아, 회수하드라시더라고요. 아니 깨끝이 하셔야지 지금 슈코님 칸을 <웃음> <일단 간을 웃음> 지금 머리 위에 올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오 <웃음> 케빈님 확시 미션 봤거든요 창고에서 맞습니다. 아 저도 쿠진님 아 쓰레기 미션을 봤어요. 다음 아, 저... <웃음> 케빈님이 죽겠구나. 네. 네? <웃음> 어, 여 이내야 이내야. 다소리가 아니면은 이내님이 포겠죠? 뭐 그죠? 이내야 맞죠 뭐? 이내님 이내님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아니 저는 뭐예요? 데 사람 죽여 놓고 사님한테 뭐야? 아니 이거 진짜.. 맞네? 요맞네요맞네네에게 원수 갚기가 실패했군 어.. 누가 나오고 있다.. 조맹구리 저 사람 나따라저 사람 나따라저 사람 나 따라오잖아! 움직임이 구리다고. 지금 CCTV가 나 지켜보고 있다. 초맹구리 이런 구린 구린 구린 구린 구리구리 초맹구리 이어서 이런 이런 음흉한. 아이씨. 아 잠깐만 안 되겠다. 구리구리 조맹구리 이런 구린 녀석. 지금 뭐를 피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 여기서 저, 저 앵... 스토커일 뿐이지. 앵구리 아니면 범인이 없긴 해. 저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없지. 제가 삼대사스토가 될지 모르고 다 솔잎 쪽팔거든지. 아 지금 아직 자백한 거야 지금? 아 이게 야 답이 없잖아 이거 시원 <웃음> 아니 왜 ]usa니까. 이렇게 어 아까부터 살인마가 살인마를 죽여 포장에 인포가 한명 죽어버리니까 힘들어졌네. 미안해 뭐야! 어 뭐야 이거! 물카야! 뭐야! 또 뭐야? 다음 케빈님이 죽겠구나. 뭐야 이게! 다 짰지? 아 맹구리 몰아하길래 아, 걔 당연히 케빈님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누가 봐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인 그러니까. 분리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범인 같아? 아, 나? 어. 네. 아, 나는. 어... 그 사람 투표해 줄게요. 아, 어. 아 케빈님인 줄 알았는데, 어, 음. 어 이네님이랄까? 음. 아, 이네님. 말까? 아, 아, 우리 맹구리는 사람을 죽일 애가 아니야. 어. <웃음> 아, 난난 투표 안 했어. <웃음> 내가 내 머리 청소고 뒤져야지 그냥. <웃음> 너희는 다 범인이야. 세빈님 근데... 임포스터 연기 진짜 잘하신다. 어, 잘한다. 너네가 너무 다 야. 범인이야. 아. 너무 임포스터 아, 같아요. 너무 잘해 그러고. 제대로 추리 보여준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걔 어이없지가 않네. 세상이 없감